오늘은 자반증 환자분들이 드시면 좋은 음식 중에서 무청과 감의 효능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청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도와주어 면역력을 높여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무청은 위장을 도와 건강한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김은 서늘한 성질로 몸에 열을 내려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자반증 환자분들이 드시면 좋은 음식입니다. 김에는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비타민 b 가 풍부하여 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면역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김뿐 아니라 미역과 다시마 등의 대부분의 해조류에도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 김을 포함한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혈관염에 좋은 무청과 김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